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02nd love letter 자족하는 사랑 자족하는 사랑 Being content is as good as an endless feast Being content is as good as an endless feast Proverbs 15, 15이네요 Proverbs는 잠언이죠잠언 잠원 15장 15절 어... 빈컨텐트는 우리가 왜컨텐츠가 좋아야 된다? 그는 명사로 앞에 강사가 있죠. 컨텐트가 되는데 형용사가 되면 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한다, 자족한다는 뜻은 content 뒤에 강사가 있죠. 영어 강사가 참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것은 as good as는 뭐뭐와 같다는 마찬가지란 뜻이죠. As good as an endless feast. 저는 사실 is like an endless, like a 모 같다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 얘기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 말씀을 물어봤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제가 영어 가르치는 수강생들에게도 간혹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아 그거는 참 맞는 얘기 같다. 이렇게 예. 어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데 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좀 인터벌이 있어서 좀 오래간만에 했죠 바쁘기도 했었고 뭐 제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어, 제가 막 쥐어짜듯이 이게 뭐 교회에서 수요예배 일요일날 주일예배 이렇게 드리는 뭐 그런 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묵상의 결론이 찰 때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주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제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뭐 요번엔 둘다 였네요 자 어쨌든 이 말씀이 원래는 앞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밑에 그 동영상 설명에 이거를 성경 번역본을 적어 놓을 텐데요 CV는요, Poor have a hard life, but being content is as good as an endless f e a s t r a 다음에 the poor가 poor people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have a hard life. 영어는 have라는 동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가진다는 게 힘들게 산다는 거겠죠. 예. 뭐 이거는 자세 설명 안 해도 모두가 다뭐 아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내용이 꺾어집니다. But, but 그러나. Being content is as good as an endless feast 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힘든 삶 속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endless feast와 마찬가지다 똑같다 endless feast는 예, 끝없는 예, 성찬입니다 끝없는 잔치입니다 예,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거를 밑에 MSG는 The Message를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것인데 거긴 이렇게 나오네요 A miserable heart means a miserable life A cheerful heart fills the day with song 역시 멋진 번역이에요 Measurable, 참 비참한, 저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이 단어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A miserable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비참해지면 Means a miserable life 예 이거는 뭐참 멋진 버역 아닌가요 예 마음이 비참한데 인생이 화려하다 뭐이그려긴기 힘들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만약에 비참하면 아무리 뭐 외적으로 많이 갖고 유명한 스타일치라도 자기 인생이 어글리하고 미즐 업을 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제 예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에 박찬호 선수가 t v 에이제 연예 어,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 이제 먹튀 선수라고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았는데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성적이 잘안 나오니까 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뭐 미국 애들이 계산이 빠르니까 얼마나 까겠어요. 막 언론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인터뷰 제목이 타이틀이 한때 제가 기억에 평생 날, 남을 것 같은데 나는 어글리 라이프를 살고 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지만 나는 참어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오늘 미저블 라이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은퇴 후에 요즘에 뭐 골프 프로골프에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능 프로에서 어쨌든 뒤에는 A Cheerful Heart. Cheerful은 쉽게 얘기하면 기쁜 거예요 예. 기분이 좋고 예. 우리가 생기발랄하다 예. Cheerful Heart fills the day with song.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막 어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하루를 노래로 채운다는 거죠. 예, 기분 좋은 마음은 예. 오랜만에 NASB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All the days of the needy, needy라는 게좀 필요가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얘기 합니다. All the days of the needy are bad, but a cheerful heart has a continual feast. 비슷한 표현이죠. 위에 end on endless feast하고 비슷한 계속 예, 잔치를 갖게 만든다. 예, 기쁜 마음의 신비네요. 이 말씀 음, 제가 참 여러 가지 인터벌 이 있었던 만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요즘인데 어, 딱 저한테도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깊이 생각해볼 말씀인 것 같고 또 삶에 적용을 이끄는 어떤 듣는 어떤 분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코로나로 우리 제가 젊은 설교 어, 설교 젊은예배 이 설교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거 녹음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반성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어,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은퇴한 어, 이영표 선수 아시죠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똑똑해요 해설도 너무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어, 최근에 이영표 선수가 그 온누리교회 성도더라고요. 저도 한때 한 7년 정도 다녔던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전도집회에서 설교, 아, 설교래요. 간증하는 거를 몇 번, 이제 몇 개를 듣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어,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도입 부분을 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 인생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한 것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우리가 국적이 참 중요하잖아요. 뭐, 요즘은 미국이 많이 무너졌지만, 독수리 시민권이라 그러면, 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예, 전 세계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예. 근데 국적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부모, 부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금수저냐, 수수저냐.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이 그렇지 이렇게 전화 여러분이나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예.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어, 미래가 정해지는 거에 있어서 정보가 더 점점 정보력이 빨라져서 그런지 굉장히, 어, 미리 절망하는 그러한 일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름도 일단은 개명하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고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결정은 정말 설사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nothing to lo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이영편 선수답게 팩트를 폭격하면서 논리적인 굉장히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어, 오늘 주제와는 약간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이용편 선수 얘기를 먼저 하게 됐고 또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소울이라고 요즘에 거의 예매 1위인 것 같은데 네이버 영화를 보니까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어그 주제는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데 일상의 소중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이 소울의 주인공은 굉장히 멋진 재즈 피아니스트의 어떤 그런 공연을 퍼포먼스를 정말 미국과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꿈이었는데 사실은 그냥 단기 교사였죠 미국의 어떤 학교에 그래서 불만족하고 약간 그런 것을 하다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였던 뭐 가족관계라든지 예 그런 사제 관계라든지 어~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또는 그냥 어~ 가을에 따뜻한 가을 햇볕 아래의 날씨 예 비자 한 조각 커피 한잔 뭐~ 이런 것에 그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좀 잔잔하면서도 뭉클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어~ 이런 생각을 어~ 하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제가 아까 적용하고 반성할 게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경험들을 쭉 통해, 통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결론을 내리게 하셨다는 얘기를 어떤 도입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제 카페 알바생 중에 카페 알바생들이 참제 나이 때도 저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 못지않게 참 열심히 사는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 어리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배우는 게 많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거든요. 예. 어, 또 굉장히 또팀크를 다지는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뭐그 친구의 글들을 것 같지는 않아서 예. 그 친구는 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웃음> 뭐 제가 하는 얘기는 가끔 열심히 듣는데 예. 그냥 뭐 인간적으로 같이 일하면서 전우애로 뭉친 관계죠. 예. 어쨌든. 그 친구가 굉장히 명문대 명문학과를 다니에도이 친구의 진짜 꿈은 본인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 사실 아 뮤지션이에요. 예,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하고 굉장히 재능이 있습니다. 실제 이 친구가 가끔 저한테 이거 어떤 거 같냐 자기가 작곡했다 이렇게 보내는 걸 들어보면 정말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작곡 같은데 재능이 있습니다. 노래는 좀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웃음> 어~ 근데 부모님이 아주 그냥 저기 열심히 평생 직장 생활 안정되게 한 분들이라서 이제 힘들게 막 사교육도 많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제 힘들게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안정되게 가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숨기고 심지어는 용돈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뭐 카페 알바 과외 뭐 이런 거를 열심히 하면서 또 자기의 필요한 레슨들을 받고 생활비를 대고 굉장히 독한 친구죠. 음, 그래서 저한테 가끔 상담을 해요. 이제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시간이면 어 너무 섭섭하다. 부모님이 이해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구정 때도 이제 내려가야 되느냐 지방에 있는 부모님께 자기는 잔소리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어,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예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저도 예상이 돼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모님 마음도 진짜 이해가 되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네 마음도 나도 알겠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어그 우리나라 좀 심하죠. 부모가 이제 많이 고생. 자허리 허리를 허리가 it breaks once back이라고는 표현이 영어도 it breaks once back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목소리가> 휠 정도로 고생을 해서 아이들 사교육비를 대고 이런 게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통이잖아요 그게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그게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의 한 일면임은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흘러서는 아마 이해를 할수표에와 닿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네가 싫어하는 것도 너는 너무나 그 젊음의 한때 할수 있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을 정말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고생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하거든요, 보면. 어, 그래서 너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나는 누가 틀렸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어, 부모님이 네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확신이 드니까, 네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가서 인사드리고, 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그거, 뭐,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뭐, 모아놓고 있지 말고, 부모님 원하는 대로 좋은 것도 사먹고, 그렇게 써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정 때 내려갔어.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뭐, 다 해결됐다는 건 전혀 아닌데, 어, 조금 타협점을 찾은 것 같은데, 뭐, 그 또한 쉽진 않겠죠. 앞으로. 예. 어,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 느끼시겠지만은, 어, 때로는 당연해 보이는 가족 관계, 잔소리만 하는 부모, 특히 우리 학생들을 들을 때, 어, 그러나 제가 그 친구에게 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쉬, 싫으면 가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부모님이 어떤 사랑의 감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뭐 체벌을 하고, 대부분은 속상한 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사실 팩트라는 거죠. 예. 어, 사실 이제 제가 반성의 타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자족하는 것이 끝없는 어, 축제와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 끝없는 축제를, 어, 그니까, continuous feast라고 그랬는데, 끊이지 않는 축제와 같다 그랬는데 끝이 없는 축제와 같다 그랬는데 그 축제를 스스로 끝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그런 악순환들을 했던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뭐 저의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음. 음 이제 제가 약간 맥시멀리스트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어 아마 그덕그덕하실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도 맥시멀리스트가 되면 내가 뭐가 있는지 뭐 제가 굉장히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잡동산이 이런 거가 많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근데 맥시멀리스트가 내가 왜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음, 시간들이 음. 꽤 있었습니다 어, 결론은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염려가 있었고 예, 욕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인데 신보다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어, 욕심이나 염려가 앞선 나머지 나온 행동이 쉽게 얘기하면 과다하게 뭔가를 구매하고 예 욕심을 내고 예뭐 그런 거죠 낭비를 하게 되고 그뭐 후회하게 되고 예 그러면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면을 제가 솔직히 고백하려고 해요 이거는 소비습관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 내 사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염려나 욕심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악순환 습관일 수 있는데 아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오늘 또는 며칠 내에 단기간에 예,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어, 그 단타, 주식 투자 요즘에 유행이니까 단타를 통해서 큰 이익에 심취한, 뭐 제가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나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그 계획에 지쳐서 어, 그날 그날 꼭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을 예, 음, 감사하면서 음. 할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많지 않았나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루 해야 될 제가 음 그런 하나님과 나누어야 될뭐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 제가 최, 최고의 사랑이고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사실 가장 미닝풀한 영어의 퀄러리 타임이라고 러는데 가장 정말 높은 질의 예, 그런 저의 삶을 지탱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cheerful,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사실 가장 시간은 그분과의 만남인데, 그것도 뭐 대단한 뭐 제가 뭔가를 미션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놓친다든지, 또 제, 하나님이 주신 제 몸이, 어,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사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운동이나 이런 것도 막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좋죠 예 그래서 몰아서 뭔가를 하려는 저의 그런 예 어~ 어떻게 보면 자족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반성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 계획을 짜고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예 성에 차지 않더라도 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 시간을 사실 한 시간 한 시간 마치 여러 가지 반찬이나 음식을 하나씩 음미할 수 있듯이 그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고 이런 것이 쌓였을 때 좋은 또 결과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25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말씀 속에 로마서에서 깨닫게 되면서 그 직후의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 이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굉장히 빈 컨텐트 했어요 굉장히 자족했어요 모든 순간들을 그 작은 사실 그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복학하고 그 굉장히 과목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진짜 그때는 좀 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감사했고 예 마음이 가난했고 결과도 굉장히 좋아했어 좋았어요 열심히 꾸준히 했기 때문에 한 학기 제학하고는 거의 성적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어 자랑이죠 예 근데 진짜 어 뭔가 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삶 속에서도 정말 깊이 만족을 주지 않았나 뭐 당시에 대학교 그 식당에서 군내 식당에서 나온 식사가 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어 굉장히 감사했었고 예 그런 추억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제가 하게 돼요. 예,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리를 바이리를 할수 있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어떤 이 일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을 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들, 들으실 때도 괜찮게 들리시죠? 예.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정말 멋진 분들이시고 예. 어, 제가 오히려 어, 한수두수 수 배워야 될 나이를 떠나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신의 아들, 가장 높은 존재이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신 또 사랑의 어떤 본체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세상의 주인이었음에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예, 거쳐도 정하지 아니하시고 예, 참 나도는 삶이라고 그럴까요? 예,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오해받는 일도 많았고 이 세상에서 풍족함을 마음껏 누렸, 누리는 그런 금수저의 삶을 <웃음> 그분은 살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자체도 은혜가 있죠 예. 그분의 자족함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녹음하기 전에 제가 묵상했을 때 분명한 것은 어, 히브리서 제가 좋아하는 소중한 그 말씀처럼 어, 십자가 이후에 있을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으셨다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어 나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낮아진 그런 인생을 통해서 가장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인 피조물 중에 인간들이 다시 그분과 영원한 행복을 생명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 사명감, 진사랑이죠 진사랑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오해와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분이 being content, 자족할 수 있도록 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저에게 주신 길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 길일지라도 뭐 예수님, 얼마나 알아, 뭐 예수님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뭐 대단한 그런 물론 예수님과는 뭐 제가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길이든지 예,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지 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어, 분명히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도 예, 제가 뭐 어디서 이걸 후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비인 음, 콘텐츠의 반대는 뭘까요? 빈잉 그리디예요. 그리디 이렇 탐욕스러워지지 않고 예, 자족하는 그런 자족의 신비, 끊임없는 축제 예, 그 신비를 간직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